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 화면이 엄청 엄청 줌인 됐는데 제가 오늘 뭘 공유할 거냐면 원형견출지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잘 안보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자세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바로 이 원형견출지로 장미꽃을 만드는 방법인데 진짜 쉬워요.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잘 보이시게 알려드리는게 좋으니까 요건 좀큰사이즈예요 이건 좀큰 사이즈의 원형 견출지고 작은 사이즈랑 비교를 간단히 해보자면 이거는 작은 사이즈, 이건 작은 사이즈고 이거는 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일단 알려드리기 위해서 큰 사이즈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원형견출지를 활용해서 장미를 그리는 방법은 선만 추가하면 돼요. 여러분, 선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엄청 간단해요. 자, 선을 우선 이렇게 넣을게요. 이 선은 완전히 정확해야되고 그런건 없고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느낌 가는대로 그냥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장미꽃이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 장미 꽃잎의 디테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여기, 여기에 선을 좀 추가해 볼게요. 약간 요런, 약간 요런 디테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디테일. 약간 꽃잎이 말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도 슬쩍 이렇게. 꽃잎이 말린 느낌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짜글짜글하게 디테일을 잡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아니 여기 아까 노란 장미 노란 장미 를 그려볼까요? 똑같이 이것도 선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나가면 돼요. 이거는 사실 선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조금 못 그려도 결과물은 다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망쳤다고? 안 예쁘게 그려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크게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너도 똑같이 약간 디테일한 이 꼴, 아, 꽃잎이 말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장미도 완성이 됐고 자 기분이다 하나만 더 <웃음>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 이거 약간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큰 사이즈에 원형견출지에 하는 건데 작은 사이즈 하셔도 진짜 오밀조밀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고 저 사실 큰사이즈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도 근데 큰사이즈 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해주고 이런 꽃잎이 말린 것 같은 짜글짜글이 짜글이 효과를 이렇게 더해주면 오, 예쁘다 예쁘죠 여기가 페이지가 비었으니까 여기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이 방법은 사실 블랙저널 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어, 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장미꽃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작은 사이즈도 몇 개만 한세네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같이 선들을 추가를 sugar, t a 가발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네. 꽃의 줄기를 이렇게 이렇게 일단 가이드를 좀 잡고 뭐 이파리를 그리고 싶으시면은 이파리를 그리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저는 좀 오늘 단순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이, 이파리는 따로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간단하게 주변에 허전한 느낌만 없앨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런 크라프, 크라프트 종이를 이 어우 너무 예쁜데, 여기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 이렇게 그냥 이 가지 가지 느낌을 이렇게 주고, 아, 그리고 여기다 뭐 하나 쓰면. 좋겠는데 음, 장미라고 쓸까요? 로즈? 요렇게 요크라프트 종이도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자자 자, 그리하여 오늘은 원형 견출지를 진짜 진짜 진짜 단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이 원형 견출지에 선만 몇개 추가하면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도 진짜 진짜 유용하고 블랙 저널 할 때도 그냥 뭐 위클리 페이지, 위클리 스프레드나 먼슬리 스프레드 꾸미는데 되게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